다시 한번 더!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야 아, 야 아, 아, 아, 9, 8, 7, 우악! 6, 5, 4, 3, 2, 1, 우악! 탈락! 나도 잘 달리고 싶어. 내가 이겼다니 믿기지 않아!